질문 중에 403에서 설록이나 팽이 싸움 그 장면에서 이제 요정분들이나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다른 분들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어, 소금님부터 들어볼까요? 음, 저는 그... 그 403에서 싸운 게 그거죠 이제 따라가서 정수 챙겨주고 온 그때 플레이 말씀하시는 거죠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저는 그때가 진짜 냥님 제가 봐왔던, 방송에서 봐왔던 냥님의 그 캐릭터성이 진짜 확 터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진짜 너무 좋고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면, 끝입니다 네, 설록롱님께서는 어 저는 이제 4회차 설록이 싸움의 반 정도는 애드립이었는데 특히 설록이 비웃는 산타 일기가 공개되는 게 사실은 4회차에 예정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설록이에게 차마 들려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피했던 거고 이게 음. 비겁해 보이는 행동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그 순간 선택했던 걸 후회는 안 하거든요. 그러고 또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힘들어했었는데 양님이 이제 화를 내며 다 쫓아와서 정수 챙겨줄 때 개인적으로는 엄청 위로를 받았고 이제 양님이 떠나서 이제 뒷모습은 뒤에 남은 설록이 모습은 비춰지질 않아서 다들 모르시겠지만 설록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자리를 못 벗어나고 이제 멀어져 가는 양이를 한참 바라봤었습니다. 하, 메소드 연기네요. 와, 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연기를 하는. 와, 진짜 개멋있습니다, 진짜. 와, 구독, 구독. 예. 우장님과 빼옹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우장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회차 때 이제 인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주로 게임 화면을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계획하고 들어간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저, 요정들에게 정수를 나눠준다는 부분이. 그래서 진짜 충격적으로 너무 놀랐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회차가 진짜 양님 매력이 너무 잘 살아난 그런 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양님이 그 둘을 쫓아가서 정수를 놓아주고 화내는 듯 하면서 하지만 화내지 않는 뭔지 아시겠죠? 재수 <웃음> 아데 <집사인데? 웃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양이 완전 멋있어 최고의 서토리 와. 이러면서 그리면서 <웃음> 철록이 팽이 화이팅 이랬습니다. 캬, 응원까지 구독 구독. 어, 펭이 님이 그때도, 펭이 님도 그때 좀 애드립으로 전부 다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네 그때는. 맞아요, 예, 그때, 어떠셨는지. 냥님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웃음> 쫓아오셔서 제가 때려서 내쫓았다고 했잖아요. 그, 펭이랑 싸움하는 장면이 냥님의 돌발 행동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사가 없어서, 펭이랑 나는 대화는 전부 다 서로의 애드립이었는데, 그 팽이 자체에 몰입하느라 좀 힘들었기도 하고 냥님이 물러날 기세가 아니어서 제가 열심히 때렸거든요. <웃음> 근데 그 둘의 장면에서 되게 감동을 받은 그 냥님의 명대사가 나왔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웃음> 음... 사실 저는 <웃음> 그, 네, 그 정수를 나눠주는 거를 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예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왜냐면 엄청 양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이거를 그영 정수 많은 걸 보자마자 아 이거 눠주자 이렇게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한건 아니고 일단 챙길 수 있는 대로 존나 많이 챙기자 이러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충분히 남으니까 애들 살리고 나서도 남으니까 그래서 나눠줬던 것 같아요. 네. 그 때,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챙긴 것도 좀 있긴 했어. 네. 끄덕끄덕. 그 장희님께서는? 어. 저는 싸우는 애들한테 별의 정수 나눠주는 거 보고 좀 감동 받았습니다. 끄덕끄덕. 편집본 보면서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음모를... 한두 방울씩 흘렸습니다. <웃음> 간지나게 눈물을 쏘지 않고 한두 방울씩 아껴서 쏟으셨군요. 그렇죠. 예, 멋있네요. 어, 그렇대요. 코레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되게 주인공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감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끄덕끄덕. 예, 아 근데 되게 저도 그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원님들이 이제 한 회차 진행하실 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플롯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거의 모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동선 리허설 같은 거는 하고 들어간 회차도 있고 안 들어간 회차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이 비밀인 부분은 저도 모르고 이제 어디 갈지 모르고 이제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동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야 한다를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에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정신없이 나온 플레이 였던 것 같은데, 어, 근데 굉장히 그게, 아이, 머쓱도 그, 예, 굉장히 잘 나와서, 예, 또 멋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역시 나는 천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예. 휴, 야래야래. 나의 천재력이란, 응, 킥킥. 아 그리고 장인님이 어, 개인적인 거시기로 일정 때문에 장인님은 좀 빨리 예, 오늘 먼저 칼퇴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아유 수고하신 장인님에게 먼저 박수를 드립시다 짝짝 짝짝짝 짝짝 짝짝 어, 짝 장인님의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 잘 봤고요 폭폭 네, 짝짝라짝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인 사정 네.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반 양반 양반, 양반. 양반, 양반. 양반, 양반. 장희님은또 비하인드에서 뵐수 있습니다. 크킥.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다음, 다음은 이제, 어 본인이 하부망소 캐릭터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렉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리. 음, 코랭이랑 비슷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오. 끄덕끄덕. 아, 그치만 그거는 이제 음주와 도박을 제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음, 그러시다고 그쵸, 하네요. 자, 코랭님은 술 못합니다. 키케케케. 그렇군요. <웃음> 어, 퍽! 그렇다면 팽이님께서는 이 하부망 속에 캐릭터 중 하나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장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뭔가 제일 먼저 하자고 하고 좀 부수고 나간 음... 그런 애였을 것 같아서 팽이가 되게 어려웠어요 정말 연기하면서 엄청 답답했을 것 같은 그런 휴 절레절레 정말 예 난이도 극악의 캐릭터였습니다 예. 어, 근데, 술못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대사를 치셨지, 알콜 중독자의 심금을 울리셨는데, 라고 하셨네요. <웃음> 채팅에서, 예, 알콜 중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대사를 치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심금을 울리는 대사, 아, 이제 메소드 연기 오졌다. 그죠? 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팽, 팽이를 지나서, 그럼 빼용님은 어떻게 거시기를 하셨을지. 네, 제가 빼옹이었다면, 그 빼옹이가 나름 애들 지키고 싶다고 애들 맡겠다고 망치로 훔치잖아요. 근데 제가 빼옹이었다면 그냥 소금이 장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뒀을 것 같아요. 애들 계획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설로기를 눈 마구 해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그 오두막에 있던 쪽지 그것은 설록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아이 접수부가 애들을 감시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애를 시켜서 감시를 또 이중으로 그렇게 시키는 그런 것이기가 있었군요. 오. 맞다, 맞다. 음, 우장님은 어떠셨을까요? 음, 아무래도 세상을 부수는 거니까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굴지만 막상 정수가 떨어지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나가자고 앞사람 등짝 스매싱을 막할것 같네요. <웃음> 빨리 나가! 빨리! 예. 빨리 나가야 돼! 나 살아야 돼! <웃음> 그쵸, 그쵸, 예. 그게 인간적인 그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부서진, 책상 앞에 앉아 계신, 설롱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 저는, 장희야, 장애... 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누구보다 좀 추진력있게 행동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음, 그덕그덕그 눕방하시는 소금님께서는? 음, 저는 원래 성격이 뭔가 선택할 때 되게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 이 세계에 내가 남는 게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확실해지면 저도 누구보다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음... 현실적인 답변들 굉장히 좋네요 네 끄덕끄덕 네, 현실적인 굉장히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게 어... 이 뒷부분은 조금 많이 건너뛰고 많이 건너뛰고 요거를한번 요 질문을 거시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원님들이 집사로서, 요원님들이 아닌 집사로서 컨텐츠 진행 중에 어, 집사적인 모먼트와 맞닥뜨린 순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언제인지, 이제 외부인 고영이가 아니라 <웃음> 스트리머인 저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를 맞이한 모먼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질문이 있으시네요. 그것도? 그거는 소금님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좋았어요. 그니까 러 사실 이게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예측불가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예측불가한 플레이를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당황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양님을 정말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약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웃음> 아,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네. <웃음> 아, <킥킥. 웃음> 약간 본인 수, 본인의 본인 소신이 되게 뚜렷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되게 세심하게 챙기는 면이 있다고 저는 방송을 보면서 늘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게 플레이 하나하나에 잘 드러나서 너무 좋았고요. 그 노빠꾸인 성격조차도 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시나요? <웃음> 예 아주 좋네요. 킥킥킥킥. 예, 그럼 다음 설롱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검님 말에 얹어서 이제 플레이하면서 되게 진지한 분위기도 되게 재미 재밌, 시청자들한테 재밌게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되게 유하게 풀어가시는 모습도 늘 좋아했고 4회차부터는 특히 양님 성격이 너무 잘 보여서 특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또그 산타 집을 뒤질 때는 저희 요원님들끼리 다 같이 한대 모여서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 다들 비슷한 장면에서 되게 웃고 좋아하면서 즐겼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모두가 집사적 모먼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어떤 모먼트였을까요? 어, 그 별의 정수 찾으면서, 어, 삐철이 많이 됐을 때? <웃음> 그렇군요. 그 다음 우장님? 네, 저도 비슷해요. 그, 특히 이제 사회차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이제 요정들에게도 정수를 이제 던져주거나 5회차에서 끝까지 팽이를 찾으실 때 그때 집사적 모먼트를 느꼈습니다. 왕키 그 다음 빼옹님? 네, 저도 말씀하신 것들에 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준비할 때 또 팬심이 느껴졌는 팬심이 막 발동을 했는데 양님옷 만들 때 어떤 옷을 입혀 드릴까 굉장히 팬심이 발동을 하면서 만들었어. 왕키. 근데 가지 옷을 만드셨다 말이에요? 그럼요. 가지 맛이잖아요. <웃음> 무슨 소리한 팬심 아닌가요? 지 <웃음> 아, 모르겠네요. 예. 네. 아유, 빠르게 넘어가 주세요. 아유, 아유 정말. 예. 네. <웃음> 에 정말. 저는 오회차에 설득되지 않는 팽이를 찾고 그리고 열심히 설득하는데 그때 집사로서 너무 설득되고 싶었고요. <웃음> 이 고양이가 내 고양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웃음> 아, 드라마 주인공의 피니하신 <웃음>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코랭님. 탁, 타닥, 탁. 어, 재밌게 보고 입이 잘 됐다고, 모든 부분이 그랬다고, 감동적인 멘트. 아유, 감사합니다. 그, 고 바로 다음 이제 질문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애드립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원님들의 이제 대사 혹은 이제 애드립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코렛 님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뭐였을까요? 이코렌이 탁탁탁탁탁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그, 애들이, 그, 축축. 나좀 축축해졌어. 네? 예. 그 애들이 또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다른 분들이 이제 급하게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그 싸울 때 했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도 저는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애드립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애드립인 거를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좀 놀랐던 기억이 좀 있네요. 네. 탁탁탁 탁탁. 마음에 드는 것보다 짠하다고 느낀 대사가 있으셨다. 그 어떤 대사였을까요? 탁 탁탁.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점에서. 때. 응. 아... 나는 아, 바보는 품어도 없다고 산산님 하셨다. 아,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아니야. 애드립은 아니고 사실 이제 정해놓은 대사긴 한데 그 대사가 아마 제일 짠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음. 그거를 말하면서 코랭님도 울컥하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네. 음, 울 어때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라고, <웃음> 아니라고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아. <웃음> 우셨나요? 안 울었어요. 예. 네. 아이, 뭐, 그렇다고 믿어드립시다. 에이, 아, 이거 네. 참. 에이, 우는 사람한테 울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 예, 믿어줍시다, 믿어줍시다. 에이, 킥킥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우기면 진실이 될 일, 그쵸? 예, 킥킥킥. 끝까지 도리도리 하시는 코랭님 <웃음> 그, 펭이님께서는 어떤 애드립이 가장 거시기 하셨는지. <웃음> 저는 그냥 약간 농담조로 펭귄이 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그냥 애드리비었거든요 아, 그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약간 캐릭터에 착 맞는 애드립 아니었나. 예. 그 빼용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딱히 기억이 난, 마음에 꽂히는 대사가 없었는데 그, 생각난 게 있다면은, 팽이랑 그, 가판대에서, 어, 탈모냐, 털갈이냐, 그, 싸울 때, 팽이한테 앞머리 세 가닥밖에 없다고, 누가 자꾸 털 던져! <웃음> 아 소리 지르셨어, 진짜로. 빼옹이 <웃음> 화났다, 화났어. 그래서, 네, 그 싸움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나요. <웃음> 그렇군요. 아, 근데 앞머리 세 가닥밖에 없는 게 그건 좀 저거 웃겼어. 예. <웃음> 난 풍성하기라도 하지. 너는 앞머리 세 가닥밖에 없는 게, 씩, 씩. 예. 아니, 앞머리 풍성하거든요. <웃음> 서로 풍성, 봐도? 서로 풍성하다고 우기는 현장입니다. 예. 빼뭉이는 눈썹만 풍성해요. 킥, 킥, 킥. 아이, 이거 싸움을 뒤로 하고 우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음, 저는, 글쎄요. 어, 주점에서 이제 양님이랑 얘기했을 때 티키타카 한것 중에서 양님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한 말. 제일 친한 친구? 양이라고 해야 할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음, 아주 멋진 애드립이었다 할까? 예, 키키키키. <웃음> 뿌이뿌뿌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애드립상 키키키. 그러면 설롱님은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소금이랑, 장이랑, 빼옹이랑, 양님이 다 같이 왔을 때, 이제 양님이 화장실에서 똥 싼다고 해서 쫓아낼 때, <웃음> 대사가 다 애드립이었는데, 특히 이제, 끊어! 라고 했을 때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빼옹님도 그 대사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키키. 아이, 너무 매정한 애드립이야. 어떻게 똥 싸다 끊어요? 에이, 참나, 원니. 현실적이지 못하게 씩씩. 에이, 소금님께서는 어, 저는 그... <웃음> 나좀 축축해진 것 같아, 그것도. 좀... 사실 양님을 빨리 공장에서 빼내려고 순간적으로 한 건데 그게 좀 반응이 괜찮았어서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소금이 캐릭터가 진짜 잘 보인다고 생각했던, 약간 의도했던 애드립은 그 1회차 토론할 때 <웃음> 설로기가 말할 때 제가 막 애들을 이렇게하면서 안 듣잖아요. 저는 그게 좀 좋았어요. 딱 설로 아니 소금이 성격이 그냥 딱 보이는 행동이었어서. 음 그렇군요. 어 다들 근데 되게 진짜 역할에 입하신 게 보이는 게 약간 그 캐릭터 성. 맞는 애드립이 계속 나온 것 같아서 예. 그게 진짜 뭐 거의 이거 전문 연기인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존나 놀라운 사실 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연기 경력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아는데 맞죠 그쵸 아닌 예. 그쵸 예. 네 진짜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그 팀원 모집글을 올렸을 때 이제 다들 이제 지원 메일을 보내서 이제 모여주신 모여 분들인데 근데 그때 다들 마이크 쓰는 거나 이제 이렇게 연기하는 거에 굉장히 어좀 그거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과반수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니까 거의 뭐예 완전 그냥 예? 어서 연기하다 오신 분들처럼 그쵸? 예 진짜 진짜 진짜 이게 다들 좀 무대 체질인가봐요. 그죠 응. 이것이 바로 무대 체질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왜 절레절레 하시죠? 맞는 것 같은데? 맞쌈 맞쌈 <웃음> 왜 부장님 절레절레 하시죠? <웃음> 연기, 연기 존엔 잘만 하셔놓고 왜 절레절레 하시나요? <웃음> 아 공개를 저희도... 두세요! 저희도 끝나고 나서 와 근데 진짜 저거 애드립으로 되게 잘 넘기셨다 이런 얘기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진짜. 네, 다들 그게 몰입천지삼.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네. 연기 다들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진짜 연기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음.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일 받았을 때 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를 생각을 좀조리켜 해보면은 아 그분들이 이분들이 맞은가 싶은 그런 이제 예좀 놀라운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중에, 이건 조금 간단한 질문인데, 그, 뒷북일 수도 있지만, NCS 뜻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사실 이게 이제 공식 의미와 비공식 의미가 있어요. 예. 에, 이게, 공식 의미는 이제, 냥, 컨텐츠, 시리즈를 따서, 이제 NCS가 된 거고요. 그 비공식, 비공식 거시기를 예, 말씀해 주실 분이 한분 계실까요? 킥킥 그 두리번거리시는 소금님이 말씀해 주시죠 비공식은 그냥 <웃음> 사랑해 입니다 그 중간에 사실 그 숨겨진 예, 뜻이 있습니다 예그예 그 예. 중간에가 예 이 사랑해입니다. 네. 그 중간이 삐 b b 예, B 처리될 만한 그런, 예, 대사라가지고, 그 중간이 삐 b b 입니다 네. <웃음> 근데, 근데 다왜 물음표 치시죠? 그냥, 양 시계 사랑해인데, 다들. 예. 좀그러니까요 아, 이 자세야가, 아 예. 이 자세야가 하시나 보네. 아 참나, 원 이거, 이거, 예. <웃음> 그쵸, 그쵸. 아이,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 참. 예. 큰일 날 생각을 했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웃음> 큰일 날 생각까지 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뒷부분, 이제 엄청 엄청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또 거시기 하나 있죠. 요원님들의 MBTI가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 요원님들의 MBTI에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소금님은 MBTI가 뭔가요? 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인프피가 안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검사를 여러 번 해봤고, 그, 이제, 그 컨텐츠 전문가한테도 받아봤는데, 저는 그냥 쭉 인프피였어요. 음. 정말 혈관에 흐르는 적혈구, 백혈구까지 인프피인, 네, 뼈 인프피. 네, 예, 시고요. 설록님은 뭔가요? 저는 쭉 인프피였다가 이제 컨텐츠 준비하면서 검사 다시 해보니까 인티비 나왔습니다. 음, 컨텐츠 중간에 이제 바뀌셨다, 어 그런 이야기시고요. 그리고 우장님은 뭘까요? 음, 저도 질문을 받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INPT가 나오더라고요 인팁이시다? INTP. 네, 네, INTP. 네, 우장님도 인팁이시고요 그러면 빼옹님은 뭘까요? 저는 ISFJ였다가 최근에 ISFP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바뀌셨고요 네. 그리고 펭귄님은요? 저는 인팁도 나오고 인프피도 나오는데 최근에 한 거는 또 인팁이 나왔어요. 음, 그렇군요. 지금 현 인팁이 지금 세분 계시구요. 네. 그리고 코랭님은? 모릅니다. 맨날 까먹습니다. <웃음> 코랭님은 모르신다고. 예. 맨날 까먹으신다고. MBTI에, 어, 술좀 그만 마셔, 코랭아. <웃음> <웃음> 아이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한 코링님의 예, 메소드 연기였고요. 네, 알코올성 치매를 아직도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아니라고. 어, 이거 코래를. 약간 그 힌트 줘도 되나요? 다음 컨텐츠 어떤 힌트죠? 그 저희는 내향형이고 다음 컨텐츠 준비하신 팀원분들은 외향형입니다.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알기로 거기도. 그.. MBTI 자체는 I가 더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 근데 저희가 보기엔 아니지만.. 네. <웃음> 되게 수다스럽습니다, 그 팀. 예. 쌈바쌈. 아이 약간... 회의를 하는데.. 네. 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초반에 다 텍스트로 회의를 했거든요. 진짜 회의를 할때 진짜 회의만 했는데 저희 팀이랑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시더라고요. <웃음> 거기는 시끄럽던가요? 거기는 네. 회의를 하면 올라오는 채팅의 반이 크크크크 입니다 <웃음> 그렇다고 하네요 예, 엄청 다른 이제 분위기에 팀이 만드는 또예그 다음 컨텐츠가 어떨지 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사실 이제 이 분위기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예 그 컨텐츠 컨셉 자체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상반된 컨셉이기 때문에 예, 그쵸. 굉장히 상반된 컨셉과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음그 다음 질문은 요원님이 되려면 화려한 마크 실력이 필요할 텐데 자신의 화려한 마크 내공과 경력을 이야기해주세요. 네, 요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코랭님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경력은 2년 정도고 마크에 미쳐있었습니다. 마크 사랑해! 라고 마크에 미쳐있었던 코랭님께서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축 천재십니다 예. 그리고 펭이님께서 저는 산지 4개월 됐고 그리고 사실 한 거는 별로 얼마 안 돼요. 사놓고 조금씩 공부 중이었는데 되게 마린이었는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많은 요원분들을 만나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빼옹 님은요? 전 작년 봄에 차서 거의 맨날 3시간씩 야생 돌아다닌 게 전부입니다. 마린이에요. 자, 작년이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음, 그렇군요. 이제 한 지, 이제 구매하신 지한 1년 정도 어, 되시고, 이제 야생 전문가십니다. 네. 그 우장님은요? 음 저는 조금 오래됐어요. 9년인가, 10년인가 <웃음> 그렇게 됐고, 네 오래했습니다. 오지고 지리고 그래서 모두의 신인 거죠. 예, 모두 가시거든요. 예, 우장님은 진짜 예, 어 절레절레 하시는데 뭐가 절레절레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 절레절레에 반대합니다. 네, 아무튼 네. 킹, 갓모드의 신이시고요. 네. 와 진짜 오지고 지리고 응레리 고고요. 그러면 설록님설록님의 마크 력은 마크 산지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거 이제 NCS 뽑히고 나서 거의 매일같이 밤새면서 했고 코렉님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옆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빨리 느는 것 같더라고요. 끄덕끄덕. 아 이게 설롱님과 팽이님이 이제 두 분이 약간 접수부라는 공통점과 4개월이라는 공통점이 <웃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거시기를 흡수하는 아그 거시기가 거시기가 아닙니다. 그 아주 빠르게 어쩌고저쩌고를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같은 요원님들이시고요. 그소금님은 저는 양님 때문에 마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작년에 이제 처음 시참 받으셨을 때 그 그때 하고 싶어서 샀고요. 근데 사실 플레이 자체는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산지 기간은 다른 분들보다 많지만 제가 모르는 게더 많고 아직은 마크와 알아가는 사이. 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거시기. 마크와 알아가는 그런 말사 예. 마을사 소금님이었습니다 끄덕끄덕. 그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장인님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지한 어, 한 3년 정도 되셨고 1년 정도는 거의 이제 약, 약, 약간 야생에서 거시기 개간하는 작업만 엄청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서버 열고 하시면서 이제 건축에 많이 눈을 뜨셨다고 미리 이제 답변을 적어두고 가셨습니다. 네, 끄덕끄덕. 네. 저희 팀은 이제 한 거시기 지금 우장님과 코랭님 그리고 이제 장이님도 좀 경력이 좀 있으시고 해서 이제 N년차 마크 거시기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몇 개월차 혹은 이제 1년차 약간 마린이분들 사실 저도 산진좀 됐는데 한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서 가장 극강의 마린이거든요. <웃음> 그래서 마린이와 마고수로 이렇게 음, 구성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꾸덕꾸덕. 네.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요거 다음 질문이랑 그거 다음 질문이 조금,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질문이. 어, 요원님들이 꼽는 이제 저의 베스트 플레이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요원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베스트 플레이랑 명장면을 이제 같이 대답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어.. 명장면.. 어.. 베스트 플레이.. 베스트 플레이랑 명장면.. 요렇게.. 음.. 응. 코랭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벌써 눈물 나는데 어떡하죠? 왜.. 왜.. 눈물 나시죠? <웃음> 왜요.. <웃음> 베스트 플레이 코랭님이 꽂으신 부분은 이제.. 애들 다 찾으러 오려고 했던 장면이 베스트 플레이라고..? 아 그게 명장면인가요? 아니면 베스트플레인가요? 이 둘다인가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둘다라고. 네. 그럼 팽이님께서 생각하시는 배풀과 음... 최명은? 저는 이제 배풀이랑 최명 그게 한 장면만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정수 쓸어모아서 필요할 때 쓰라고 전해주는 거요. 예 팽이가 싫은 말만 했는데, 그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팽이가 2층으로 양이를 피해서 올라갔는데, 2층에서 이제 정수 던지는 양이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 부분은... 양님이 산타 집에서 스테이크 발로 발림 장면이랑, <웃음> 정수 내놓으라고 <웃음> 소리 지르는 장면, 그리고 빼옹이가 쓰레기라고 태엽을 버리는 장면, 이거 다 인상 깊게 봤습니다. <웃음> 마지막 장면 진짜 완전 개띵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상치 못했던 명장면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아, 예, 맞아. 맞아. 네, 끄덕끄덕. 배옹님께서는 베풀과 최명이 뭘까요? 베스트 플레이는... 아무래도 사회차가 아주 격동의 사회차였기 때문에 그 사회차 전부가 낭님 매력이 아주 폭발해버린 베스트 플레이 회차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명장면은 빼옹 역을 맡은 요원으로서 3회차에서 빼옹이의 비밀을 지켜주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먼저 비밀로 해주겠다 하시고 그걸 찐으로 지켜주었다? 그건 정말 안 반할 수가 없어요. <웃음> 끄덕끄덕 그렇군요. 끄덕끄덕 우장님께서는 배풀과 최명 두둥탁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회차는 이제 양님의 베스트 사시였고 이제 명장면 이라고 하면은 5회차인데 여기서 오회차 어 엔딩에서 같이 봐주신 집사님들이 300명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때 팽이한테 그 300명이 계속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저희가 플레이를 이제 하면서 보여주긴 했지만 그 8명의 요정과 양님 뿐만이 아니고 그 300명이 같이 나가자고 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그게 너무 그, 저희와 집사님들이 같이 만드신 베스트 샷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 완전, 오지고 지리는 설명이네요. 어, 인정따리 인정따입니다. 끄덕끄덕구덕 어, 팽이 코랭이한테서 귀속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킥킥, 무슨 소리 하시나요? <웃음> 비밀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웃음> 그럼 설롱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플레이 자체는 되게 확고한 신념으로 이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모든 그 플레이가 좋았었고 특히 4회차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꼽는 명장면은 역시 저는 설록이 입장이기 때문에 403에서 도망가는 설록이에게 정수 챙겨주러 오는 의리 넘치는 양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꾸덕꾸덕. 꾸덕. 꾸덕스. 소금님은요? 사실 이거는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 4회차, 5회차는 진짜 다 명장면이었고 저는 그냥 앞에서도 말했지만 양님이 했던 플레이가 다 너무 좋았어요. 1회차부터 마지막까지 다 정말 좋았어요. 그냥 딱이 스트리머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에서다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얘기 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 코랭이가 인형이 된 순간에 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찐으로 놀라고 충격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그 회차에서 그 장면만 계속 돌려봤어요 그때 좋다. 눈물도 나고 흙 그, 그.. 아 지금 소금님이 살짝 울먹이시는 것 같은데요? 에? 어떻게.. 어, 팀 소금이 울보입니다 <웃음> 소고미 울보래요. 에 어떻게 아시죠? 에? 아니 목소리 소치가 나는데요. 네요. 송고님은 그냥 아니 부장님이 너무 멋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죠? <웃음> <웃음> 아, 그건 그렇죠. 진짜 좀 감동적인 예 300명이 다 같이 어 멋진 <웃음> 장면을 만들어냈다. 진짜 엄청 진짜 명대사 삼. 진짜 오늘에도 명대사 중에 하나네요. 예. 끄덕끄덕 울고미로 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웃음>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웃음> 울고미네요 어제도 울었대요 <웃음> 에, 울고미였고요 맞아요 예. 어제 디스코드에서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훌쩍훌쩍 양님이 <웃음> 그랬나? <웃음> 설로기가 그거는... 그랬나? 막 누가 소금이 운다고 소금이 우는 소리 난다고 했는데 근데 우장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아 진짜요? <웃음> 저는 반전. 아예 마이크를 끄고 막 거의 오열하고 있었거든요? <웃음> 근데 저 마이크 끄고 있었는데 자꾸 제가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아닌데 <웃음> 아 울긴 울었네요 안 들켰을 뿐이지 <웃음> 그쵸 개 웃기죠. 아, 채팅창이 너무 감동이었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이크 켜놓은 줄도 모르고 그냥 훌쩍훌쩍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채팅창 보면서. 그 300여 명의 채팅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웃음> 저렇게 셋이 울었대요. 울었대요. 아니 지금 빼옹이 발 빼는 겁니까? <웃음> 당신도 울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저 마지막 회차에안 울었어요. 그럼 아, 언제 울었죠? 3회차. <웃음> 3회차에 진짜 엉엉 울었죠. 배영이 간란이다. <웃음> <오>, 이거. <웃음> 그리고 설록이도 안온척 하는데, 5회차에는 설록이도 울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따라 울었대요. 맞아요. 자꾸 안온척 하는데 울었어요. 울었대요. 눈물만 <웃음> 고였지, 흐르진 않았습니다. 눈물만 고여도 <웃음> 우는 겁니다. <웃음> 아, 흐른 게 아니면 우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예. 아니라고. 코렉님이 뭐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웃음> 고인 것만 누운 거라고 코랭님이 그렇게 의사 표현하시네요 그죠? 예, 네,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 돈 웃기상 그러면 아 이거는 이거는 할까 말까 조금 고민했던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거는 해야겠다 이거는 해야겠다 아 이거 삼행시 가시죠? 네 삼행시 갑니다. <웃음> 예. 삼행시 갑니다. 여기서 준비하셨잖아요. <웃음> 준비하셨잖아요. 해주세요. 코링님부터 삼행시 해주세요. 네. 예. 설롱님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 햇냥이, 뭐,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부망으로 하셔도 됩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후회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는 코링님이 해주세요. 뭘로 하실 건가요? <웃음> 하부망으로 하실 건가요? 코랭이로 하실 건가요? 오, 하, 하늘을. 부, 부, 부. 부신, 아, 저기요. 부신. 아, <웃음> 아 <웃음> 저기요! 망치? 아니, 저기요! 아, 제목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게 어딨어요. 아니, 망 마저 쳐주시죠? 망? 망치, 예, 예, 예. 아이, 이런. 뿌이뿌이뿌이. 예, 뿌이뿌이뿌이로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팽이님은 사멧이 뭘로 와주실 건가요? 저는 햇냥이로 뛰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햇! 햇살처럼 따뜻한, 냥! 냥이와 함께하는, 이! 이 컨텐츠 즐겨주실래요? 오우우우우우우 뿌이뿌이뿌이! 네, 합격 목걸이. 인정따리 인정따. 팽목합, 어, 팽이의 목걸이에 걸려는 합격 목걸이죠. 예, 팽목합, 아, 감사합니다. 팽목합. 뿌이뿌이뿌이. 그 다음, 빼옹님은 뭘로 하실 건가요? 어, 그냥 제 이름으로, 이행시. 빼옹으로요? 네. 예, 그 빼! 빼빼로는? 옹! 응 어? 맛있다. <웃음> 마트 다녀오셨어요? <어디> 아니 <웃음> 졸라 어이없네. 아... 아 직관적인, 직관적인 아... 이행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직관적인 이행시였고요. 누가 우우 하시는데요? <웃음> 야 우우 하시네요. 예 우우도 있고 그렇지만 짧고 강한 것만 사실입니다. 어, 엉뚱한 매력, 어, 매력 발산 잘 받고요. 우장님께서는 삼행시 뭘로 하실 건가요? 저는 새우장으로 띄워주십시오 네,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우 우리 모두 하고 싶은 일잘 되고 이후 장 장기 컨텐츠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우우우우우 미후에 <웃음> 하는 컨텐츠는 하부망보다 길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부망보다 한 1.5배 정도 깁니다. 대략적으로. 네, 산수 못하니까 정확한지는 계산하지 말아주세요. 네. <웃음> 그러면 다음 설록님은 뭘로 운겨드릴까요 저는 오설록으로 해주시죠. 좋습니다. 오! 오랫동안 요정들을 가두었던 유리천장이 깨지고 설! 설산이 설사라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웃음> 아록! <웃음> 녹아내리면 팽이도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날이 오겠죠. <웃음> 파이 파이 오지고 지렸다. 와,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 와, 뿌이뿌이 뿌리 와, 오졌고요. 예, 야. 아니, 삼위치 다들 존나 잘하시면서 왜 빼려고 하셨죠? 예? 아이고, 배신감 늘려고 하는데요? 예. 소금님 뭘로 띄워드릴까요 에이,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웃음> 아 그러면은 저는... 맨 처음에 한다고 자진납시하셨어야죠 <웃음> 저는 하부망하겠습니다. 예, 내 마음으로 하. 아 하늘을 하늘을 부수는 망치 안본내 삽니다. 부. 아직 안 보신 분들 진짜 부 부럽다. 그 충격과 감동을 다시 보고싶은데 망! 망치로 머리 한 대만 호려쳐주세요 풀풀풀! <웃음> 이아 고개 숙이는 소곰 고개 숙이는 소곰입니다 아이 그치만 다 잘하셨는데요? 예 이러면 코랭님이 뭐가 되죠?라는데요 어, 양님도 하시죠 <웃음> 아, 저는, 예.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웃음> 아니, 왜요? 이거 질문 자체가 요원들 돌아가면서 삼행시 해주 삼이잖아요. 저한테 시킨 건 아닌데요? 당신도 포함이 삼. 맞아요. 닌데 아닌데요? 예? 왜안 하실래요? 예? 뭘로 하실로요 예? 아닌데요? 예? 예? 아 다음 질문 오, 가도록 했냐. 하겠습니다. 오, 다음, 질문. <웃음> 오, 다음 질문. 햇년기였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 아, 그럼 하부망으로 하겠습니다. 하. 하. 하. 음. 말 담고 띄우세요. 예? 오, 부. 부. 아, 부탁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아, 정말. 망. 망했다. 망. <웃음> <웃음> 망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망해도 기분만 좋으면 되지. 뭐키키키크 그쵸? 에이, 각지나 먹어라. 아니, 누가 이거 화분 부쉈어요. 할로기요. 에이, 아이, 설... 전화 아닙니다. 아무튼 팽이에요. 누가 절 때리면서 에에 씩씩. 익쉬이야 그러지 마. <웃음> 사람은 패도 건물은 부시지 말자. <웃음> 아니 설록아, 맞아. 너가 부수는 거잖아. <웃음> 무슨 소리야. <웃음> 아, 아, 건축. 설록이가 부수는 거. 건축 전문가의, 건축 전문가의 한마디. 사람은 패도 건물은 부수지 말자. 예, 그럼요, 그럼요. <웃음> 아,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다음은 어,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 이제 저랑 요원분들이 원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예상과 반응이 달랐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네요 어 요거는 이제 요원분들 대답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소금 님부터 음.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저희가 넣어놓은 설정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분석해서 봐주시기를 조금 바랬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영상 정주행하면서 또 새롭게 뜯고 맛보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짝짝짝 네 그러면 그 다음 설롱님의 이제 원한 반응과 그 예상과 반응이 달랐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어 우선 개인적으로 원했던 건 다양한 해석이랑 공감 그리고 많은 언급이었고요 어 이제 저희는 피드백 분석을 하려고 다 같이 댓글이나 SNS 반응을 수시로 체크하는데 이제 세세한 감상평 보면서 다들 늘 감동받았고 이제 건축 멋있다는 그런 짧은 글 보면서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글들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 되게 반응이 긍정적이고 좋아서 저는 늘 행복하게 네 봤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렇다면 우장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 반응, 원했던 반응보다 더 좋았고, 기대한 것보다 더잘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후후. 네, 그럼, 빼옹님. 이하 동문입니다. 예? 예? 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웃음> 아이고, 참. 아니, 코렉님 미리 선수 치셨는데요. <웃음> 아니, 코렉님 이하 동문입니다. 이 먼저? <웃음> 아니 저기요. 아니 그럼 마지막 마지막 팽이님만 남았네요. 아 이런. <웃음> 저도 그 컨텐츠에 숨겨놓은 상징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열광해 주실 때 되게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4회차 준비가 사실 저희는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재미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제일 반응이 좋아서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음 꾸덕꾸덕 예. 어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제 이 콘텐츠에 대한 반응으로 원한 반응과 예상과 반응이 달랐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저는 원한 반응이 따로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 사실 이게 또참 말하면은 너무 좀아 이거 좀 거시기한가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원한 반응이 따로 있진 않았고, 반응이 없을까봐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도 사실 정말 거대 상업 컨텐츠도 처참하게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작은 규모인 내가 만든, 어, 사실 저는 이제 연기만 하고 이제 밥상 차려주신 걸 이렇게 쩝쩝 한 건데, 음, 기획, 이런거 나이 어쨌든 같이 하긴 했으니까 같이 만든 컨텐츠가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사실 그게 걱정이었지 원하는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반응이 있기만 하다면 뭐 부정적인 반응이어도 그게 더 무관심보단 낫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죠 저는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사실 그냥 뭐 어디 다른 SNS나 뭐 커뮤니티나 어디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뭐,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진짜 욕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응. 음. 욕 진짜 대차게 올라와서, 욕이 존나 대차게 올라와서, 억으로 존나 끌려가지고, 어, 그걸로 개싸움이 나서, <웃음> 어, 얘뭐 하는 애길래, 이렇게 욕먹나. 궁금해서 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음. 근데 그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다른 스트리머 분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분이 어 이제 이미 저보다 규모가 크신 분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또 하셔서 뭐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건 그거 나름대로 좋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저는 반응이 없을까봐가 걱정이었지 원한 반응은 딱히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예상과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반응이 잘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음네 이게 사실 100명 넘게 보면서도 시청자 수가 안 빠지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제가 뭐 대본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고, 다 애드립? 이 애드립이라고 할수 있다면 이게 다 애드립이었는데, 이제 애드립이라기보다는 그냥 닥친 상황에 그때그때 그때 그냥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댓글이나 또 이제 이런 곳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포장을 해주시는 네, 또 그거랑 그런 거 그런 거 보니까 또 그거는 그거 내름대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사회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이제 의리, 의리, 의리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래서 네, 그건 되게 좋았네요. 음, 그건 되게 좋았고 예, 뭐, 아, 거기서 좀 잘난 척하자면 아, 참나, 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근데 저는 딱히 그때 특별히 제가 되게 특이한? 막 되게, 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치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나,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게 왜 특, 특별하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네. 그래서 그거에 되게 감동 받으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참나, 뭐, 쑥 이랬는데, 아이, 뭐, 이런 걸로 좀 잘난 척 해야, 그죠? <웃음> 아이고, 잘난 척좀 해야, 아유, 참나, 원. 그치. 무튼 그렇습니다. 네. 뿌이뿌이뿌. 그래서 아 존나 구구절절 길었는데 한줄 요약 반응은 무엇이든 좋다 네 무슨 반응이든지 좋다 아욕쓰려면욕 존나 쓰세요 괜찮 괜찮 욕 써도 되고 어 홍보면은 더 고맙고 예예 예, 존나 부이 부이 부이 그렇습니다 네 끄덕끄덕 예어 거기서 이제 다음 거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질문은 소감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직전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이야기를 다 해드릴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비하인드에서 나중에 공개할 거다라고 이렇게 약간... 예고편처럼 아, 실하게 네, 그렇 약간 예고편처럼 이야기를 그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팽이님이 한번 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늘 좀 띄워주시죠. 음, 아그 우리 세계관 최강자의 <웃음> 비밀이 있는데요. <웃음> 지금 저리시는 이분이요. <웃음> 공찌리 맵찌리 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비하인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킥킥킥 어. <웃음> 아니라고 절레절레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뭐 여러분 비하인드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사실 확인은 비하인드에서 <웃음> 맞다, 맞다.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 공공연한 비밀로 예 아이고 이런참 예예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최강자의 비밀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끼리 회의하거나 할때 이제 먹는 걸로 또 이제 파가 갈리거든요. 이제 흔하게는 사실 이 인터넷 밈으로는 이제 민초파로 민초파와 반민초파가 반목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민초파 반민초파는 이미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딱히 논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먹을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게 논쟁이 조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예, 비하인드에서 들려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예, 말하면서 좀 수덕수덕 재밌었거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와, 이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조금 되게 길어가지고, Q&A 방송인데 조금 루즈하지 않았나, 조금 걱정이 조금 되긴 했는데, 예, 그래도 다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아님 말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을, 예, 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는 선착순으로 하시죠? 예,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아, 저요, 어 저요 저요 저요. 요 네. 저요. 저요. 네. 예예. 공방에 <웃음> 뜨셨으니까 예. 먼저 말하시죠. 배우 다음. 아, 저는 어 이렇게 멋진 분들과 작업을 할수 있어서 정말 아, 나란 녀석 정말 운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웃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 <웃음> 주소 <입에 웃음> <멋진> 친구인가요 뽀이뽀이. <웃음> <뿌이 뿌이 뿌이. 웃음> 다음분! 저는 되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컨디션 조절을 좀 못해서 항상 안전부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부망 스토리가 다 정해졌다 하면은 새로 뜯어 고치는 게 매일매일의 반복이었어서 저희 요원님들끼리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엔딩을 봤잖아요 되게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엔딩 같이 보는데 그동안 머리 싸매고 준비했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고, 암튼 고생하신 요원님들 정말 다 최고입니다. 후후! 다음은 어떤 분이 말씀하실까요? 저...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어요. <웃음> 서 있는 설록이부터 하시죠. 아까부터 서서 기다리셨거든요. 아, 그면 네, 그 저는 어 진짜 하부망 준비하면서 너무 잘하고 싶었고 컨텐츠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제 세계관을 되게 완벽하게 구성하고 싶어서 세세한 설정에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3개월 내내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되게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분들과 함께해서 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간 지날수록 언급량도 늘어나서 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배운 게 많은 만큼 다음 컨텐츠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발전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후후. 후후 <목소리도> 아브라의 포부까지! <목소리도>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예. 네. 어, 일단은, 이,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의, 현생 버리고, 막 밤새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까? 저렇게 하면 하는 게더 좋을까? 막 어떻게 보여줘야 효과적일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원분들도 다막 각자 잘하시는 게다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얹혀가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제가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어, 정말 감사했고 근데 좀 아쉬운 것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놓친 부분들이나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한 게 많아서 다음 컨텐츠에서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후후~ 그 와중에 유원님들 도리도리 짱잘한다고. 예, 키킥. 왜 도리도리 하시죠? 무장님 안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해주신 분들이 진짜 다잘 말해주셨고, 사실 10번씩... 반복해도 말해서 부족하지만 진짜 정말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서 재밌게 잘 작업을 했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포부 호 <웃음> 후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마지막으로 탁탁탁탁 어 뭐야 뭐야 탁탁탁탁 코렉님 머리서 머리에서 물도 좀 뿜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요원들, 최고의 스트리머,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뿌이, 뿌이, 뿌이. 뿌뿌 뿌이, 뿌이, 뿌이. 코랭이, 뿌앙 해주세요. 우와, 이거 짱 신기하다. 아왜 숨으시죠? 숨으시면 안 보인다구요. 비듬. <웃음> 아이,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장인님도 이제 미리 써두신 게 있거든요. 장인님을 대신해서, 어, 예, 그것도 읽어드리자면은, 어, 장인님이 콘텐츠 준비하는 게 초기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도움이 많이 안 돼서 걱정도 많이 하고, 남몰래 눈물도 쫄이 흘리던 날도 있었는데, 막상 끝나니 너무 시원섭섭하고,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장인님 그, 그, m p c 하나 <웃음> 세울 걸 그랬다. <웃음> 그죠? 예, 어, 음, 응. 그래서, 어, 아, 어, 이다가 놓쳤어. 음, 어. 남몰래 눈물도 쫄릭 했었고, 그 끝났는데, 근데 끝나니까 너무 시원섭섭하다고 하시네요. 네. 사실, 일요일부터, 다음, 어, 어, 놓쳤어. 다시 콘텐츠 회의해야 할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하시네요. 네. 냥님과 요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예? 뭐죠 이 못생긴 캐릭터? 어? 장이다! 응. 장이가 홀딱 벗었네요. 키킥. <웃음> 어? 저기 옷 입은 장이. 장이가 분열한다? 예 아무튼 장이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와, 짝짝짝짝짝짝. 예. 와. 와! 예, 장인님이 네, 거시기를 거시기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다들 정말 수고가 진짜 많으셨고 와, 또 오늘 또 Q&A 영상 또 요거 또 생방으로 다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다들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다들 미리 답변까지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 주셨거든요. 그 이제 질문 정리는 또 여기 울곰님께서 해 주셨고요. 네. 네? 네? 네? 왜, 왜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울곰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예.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이고, 다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 아니, 안녕은 안녕, 안 냠냠냠냠까지 감사합니다. 화가나님 후로 집사 반갑습니다. 새로운 집사는 언제나 환영수, 키킥네 그리고 음, 질문 마지막으로 어, 하부망 중에 똥 참은 적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런 적 없고요. 사실입니까? 네. 네, 진짜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참지 않고 가기 때문에 네. 전 참지 않고 화장실 가기 때문에 <웃음> 참지 않고 화장실 가기 때문에 참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참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둑이 탁. 아시겠어요? 네. 그냥 저는 마려우면 갑니다. 네. 그건 그렇죠. 네. 꾸구꾸 예. 네. 그러면 정말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비하인드 영상에서 또 이제 거시기가 거시기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맵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나중에 추후에 공개되는 거시기로 또 이래저래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근데 이게 5회차가 끝나고 이제 Q&A를 진행하는 게 뭔가 굉장히 저도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네요. 응, 끝난 게 끝난 것 같지가 않고 좀 그런 느낌? 예. 그래도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네 그러게요. 이제 이 맵도 이제 끝이네요. 흑흑 아 저희 가서 기념사진 찍으시죠? 기념사진 찍으랍시다 저희 거시기 트리 앞에서요? 아이고 다들 하나 둘셋 찰칵스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찰칵스 킥킥 원투 쓰리 또 찰칵스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살짝 올려서 하나 둘셋 찰칵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쇼쇼쇼! 아! 이제 정말 하부망의 공식 생방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네요.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이런 일이 초동파.